세 번째 이야기 주머니도 10개의 이야기로 다 찼으니 이번 영상은 귀신이야기 외전 영상입니다. 오늘 영상도 다른 귀신이야기 외전들처럼 지난 영상들을 모두 보신 후에 감상하시면 더 재미있게 볼수 있어요. 그러니 세 번째 이야기 주머니에서 놓친 영상이 있는 분들은 이 영상을 보기 전에 마저 보고 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렇다면 아랑설화 이야기부터 직귀 이야기까지 세 번째 이야기 주머니 외전 시작합니다. 영화 내내 주인공 일행을 괴롭혔던 절대 악에게는 사실 악당이 될 수밖에 없는 사연이 있었다는 전개는 참 흔하죠. 원래 악당은 법 없이도 살것 같은 선한 사람이었는데 어떤 일 때문에 흑화해 현재의 악당이 되었다는 이야기 말이에요. 요즘 영화나 드라마에서 아주 흔하게 찾아볼 수 있는 이 소재 사실 조선시대 귀신이야기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 클리셰는 이번 이야기 주머니에서 다룬적 있는 아랑설화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랑설화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아랑설화는 아주 다양한 버전이 있는 이야기예요. 그 많은 이야기들 중에서도 조선시대 말기에 쓰인 책들이 악당 주기에게 서사를 부여해주고 있죠. 아랑을 성폭행하려다 살해하고 시체를 은닉한 통인 주기가 사실은 악인이 아닌 신분제에 희생된 로맨티스트일 뿐이었다고 설명하고 있거든요. 사실 통인인 주기는 아랑을 처음 본 그때부터 아랑을 향한 순수한 연심을 품게 되었지만 주기의 사랑은 엄격한 신분제 사회인 조선에서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었고 이에 절망에 빠진 주기는 결국 흑화해 아랑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다 라는 이야기죠 이런 아랑설화가 생겨난 조선 말기는 신분제가 문란해지고 질서가 흔들리며 신분제 자체에 대한 회의감이 싹트기 시작한 시기입니다 악당에게 서사를 부여하는 새로운 아랑설화가 생겨난 건 아마도 이 때문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신분제의 문제점을 깨닫기 시작했을 때 발생한 작품이다 보니 신분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작품으로 그 성격이 변했고 그러다 보니 작품 내 통인으로 나오는 주기를 신분제의 피해자로 만들게 되었으며 결과적으로는 그의 범죄에 서사를 부여하게 되었다는 거죠. 창작물 속에서 다뤄지는 악인의 서사는 흔하지만 그만큼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요소인 것 같아요. 악인이 어떤 사연을 가졌든 악인 때문에 피해를 입은 사람이 생겼으니 악인은 서사 없이 악인으로만 남아야 한다는 분들도 실제 상황이 아닌 창작물에 불과하니 재미로 봐야 한다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창작물 속 악인의 서사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랑서라는 실화를 바탕으로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던 말, 기억하시나요? 아랑서라의 배경은 조선명종 때밀량이고 아랑의 본명은 윤동옥이며, 아랑의 한을 풀어준 용감한 부사의 이름은 이상사인데, 명종실록에 따르면 조선명종 때밀량 부사로 임명된 사람은 단한 명, 그것도 윤씨도 이씨도 아닌 김씨거든요. 이렇게 아랑서라와 실제 정사 속 기록이 많이 다르기에, 아랑설라는 순수 창작 이야기일 가능성이 높다는 내용이었죠. 그래서 아랑설라에서 파생된 이야기인 신기원효 이야기도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야기가 아닐 것 같지만 사실 신기원효 이야기는 의외로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야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기원효를 도운 조광원은 실존했던 조선시대 관리이고 조광원이 춘추사로 임명되어 중국에 파견되었다는 사실도 실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 신기원효 속 이야기처럼 조광원이 춘추사로 임명되어 중국으로 가는 중에 어떤 마을의 객사에 머물렀던 적도 있었겠죠. 당연한 이야기지만 그렇다고 조광원이 실제로 귀신을 만나 대화를 나누고 귀신의 말대로 범인을 잡고 귀신의 시체를 찾아내 제사를 지내주진 않았을 거예요. 단지 그런 이야기가 떠돌아다닐 정도로 조광원이 당시 사람들에게 대단하고 비범한 인물로 여겨졌다는 걸 의미할 뿐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신기원효 이야기를 다시 보면 신기원효는 거구괴와 청이동자 이야기와 많이 닮아있습니다. 신기원효 이야기가 비범한 인물이었던 조광원의 특별함을 부각하기 위해 만들어졌듯 거구괴와 청이동자 이야기도 신숙주가 남들과 다른 특이한 삶을 살았던 것에 대해 나름의 이유를 만들어낸 이야기니까요. 공교롭게도 이두 이야기는 모두 유몽인의 어우야담 속 이야기이기도 하죠. 어쩌면 유몽이는 비범한 인물들의 뒤에는 항상 초자연적인 존재가 있었다는 생각을 가진 인물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귀신이야기는 남자 주인공의 이름을 확인할 수 있는 이야기와 그렇지 않은 이야기로 나눌 수 있는데요. 어떤 이야기는 남자 주인공의 이름과 성을 확실히 제시해주고 있지만 어떤 이야기들은 남자 주인공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성만 밝히거나 이름이 아닌 성과 관직으로만 남자 주인공을 부르기도 합니다. 이번 이야기 주머니에서 다룬 신기원유 이야기와 수일이 점대 이야기가 이두 경우를 각각 대표한다고 할수 있어서 이두 이야기를 가지고 설명해보도록 하게요. 먼저 신기원유에서는 이야기 속 남자 관리의 이름을 조광원이라고 확실히 밝히고 있습니다. 게다가 조광원이 춘추사로 갔을 당시에 있었던 일이라며 조강원의 행적까지 비교적 자세히 알려주고 있죠. 반면 수일이 점대 이야기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남자 주인공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홍제상이라고만 밝히고 있으니까요. 여기서 재상은 임금을 돕고 모든 관원을 지휘하고 감독하는 일을 맡아보던 이품 이상의 벼슬 또는 그 벼슬에 있던 벼슬아치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수일이 점대 이야기에서는 남자 주인공의 성과 이름을 모두 밝히는 것 대신 주인공의 성과 주인공이 몸담았던 관직의 이름 정도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왜이두 이야기는 남자 주인공의 이름을 표현하는 방식이 조금 다른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두 이야기 속 남자 주인공들의 행실 차이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기원요 이야기의 조광원은 귀신과 대화를 해 그를 죽인 범인을 찾아 처형했고 귀신의 넋을 저승으로 보내기 위해 그의 시체를 찾아 제사까지 지내주었죠.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당연히 이 얘기의 주인공에게 호감을 갖게 될 겁니다. 토막난 사체를 보고도 놀라지 않는 담대함, 자신의 일이 아닌데도 꼼꼼히 살펴 문제를 해결하는 세심함, 일개 기생에 불과한 사람의 넋을 위로하기 위해 시신을 수습하고 제사를 지내주는 따뜻함까지 가진 일을 싫어할 사람은 없을 테니까요. 이야기가 퍼지면 퍼질수록 조광원과 그의 가문은 명예를 얻게 되겠죠. 그렇다면 수일이 점대 이야기의 홍제상은 어떨까요? 이 이야기 속 홍제상은 색을 멀리해야 하는 여자 승려와 관계를 가진 것으로도 모자라 다시 돌아오겠다는 약속을 하고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퍼진다면 홍제상은 점점 난처해지겠죠. 호색한에 비겁하기까지 하다며 그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뒤에서 수근거릴 것이고 결국 홍제상과 그의 가문의 명예는 바닥까지 떨어질 거예요. 수일이 점대의 이야기가 신기원효 이야기와 달리 남자 주인공의 이름을 밝히지 않는 건이 때문일 수 있습니다.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된 양반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는 건그 자체만으로 그의 명예를 보호해주는 장치가 될수 있으니까요. 신문이나 뉴스에서 논란이 있는 인물이나 범죄자들의 신원을 보호해주는 것과도 비슷해 보이죠. 물론 모든 옛문헌들이 이런 방식을 택한 건 아닙니다. 미담임에도 주인공의 이름을 알수 없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나쁜 일을 저지른 인물의 이름을 그대로 드러내는 경우도 있어요. 같은 이야기인데도 어떤 판본에서는 이름을 밝히지 않았는데 다른 판본에서는 이름을 밝혀서 소문의 주인공이 누군지 알수 있게 된 경우도 있고요. 그래도 옛날 조상님들이 나쁜 소문이 도는 사람의 신원을 어떻게 보호해줬는지를 약간이나마 엿보게 된것 같아서 조금 신기하긴 하네요. 신라 사랑꾼으로 엄청나게 핫해진 지귀 영상의 주인공은 사실 하나가 아니라 둘이었어야 했습니다. 심화요탑 이야기에는 지귀 말고도 다른 귀신이 하나 더 등장하거든요. 혹시 여러분들은 지귀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또 다른 귀신을 찾을 수 있으신가요? 정답은 바로 선도광이 만들라 명령했던 지귀를 퇴치할 수 있었던 주문입니다. 그냥 종이쪼가리의 주문적은 퇴치용 부적 아니야 싶긴 해도 옛날 사람들은 이 주문을 단순 주문이나 부적이 아닌 수호신이라고 여겼습니다. 지귀를 막아주는 이 주문은 지귀주사라고 불리는데요. 아까 말했듯이 지기주사는 신라 사람들에게 단순한 주문이 아닌 집을 지켜주는 문첩신으로 통했습니다. 여기서 문첩은 문에 붙이는 주문, 즉 지기주사처럼 잡기나 애군이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거나 반대로 복을 집에 들어오게 할 목적으로 문에 붙이는 종이를 의미해요. 오래된 식당이나 종갓집 때문에 입춘 대길이라고 쓰인 흰 종이가 붙어 있는 걸 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이게 바로 문첩입니다. 그 중에서도 입춘대길 같은 주문은 봄에 붙인다고 해서 춘첩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문첩신은 이렇게 집에 대문이나 벽에 붙이는 주문의 모습을 하고 있는 수호신인 거예요. 직위주사가 문첩으로서 수호신의 취급을 받았다고 하니 모든 문첩이 문첩신으로 섬겨졌던 것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실 모든 문첩들이 신으로 섬겨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단순한 주문인데도 신격화된 직위주사가 특별한 경우라고 할수 있죠. 다른 문첩들과 달리 직위주사가 문첩신이 된 이유는 아마도 직위주사를 만든 사람 때문인 것 같습니다. 민가에서 사용하는 주문이나 부적은 대개 일반 백성들이 술사나 무당에게 의뢰해 만들어지곤 하죠. 하지만 직위주사는 무려 한나라의 왕인 선덕왕이 술사에게 친히 의뢰해 만든 주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백성들에게는 지기 주사가 다른 주문들보다 더 대단하고 특별한 주문인 것처럼 여겨졌을 것이고, 결국 지기 주사를 신격화하기까지 한 거죠. 근처의 모든 걸 불태워 버리는 지기와 그런 지기로부터 가족을 지키는 지기 주사를 소재로 활용해도 재미있을 것 같죠. 세 번째 귀신 이야기 외전 재밌게 들으셨나요? 저는 네 번째 이야기 주머니에서 더 재밌고 더 흥미로운 귀신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꾼 니언이었습니다.